우크라이나의 마리오폴이란 도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푸틴의 군대가 마리오폴의 산부인과 병원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참사가 있던 피해 현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전세계로 알려지고 있고, 푸틴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고 푸틴이 얼마나 잔혹한 늑대의 탈을 쓰고 있었는지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푸틴은 빠른 속도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과거 일친의 전처를 그대로 밟게 될 것이라고 서방의 정보관리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푸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you mm.